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우리 오메와 자 이제 월요일인데 오메와 로가야지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 디션좀안 좋아 보여. 괜찮니? 근데 생기는 많이 돌았습니다 형님. 확실히 그래도 좀 그때 그 말디셔닝의 여파로 지금 근육등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이제 드디어 어 네. 다른 분과 같이 이제 재미있게 같이 운동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오늘 여러면오메킹과 예. 같이 컨디셔닝 및 경쟁을 알수 <웃음> 있는 <해. 웃음> <웃음> 아, 어, 야, <쇼> 야. 와. 어. <웃음> 자 우리 헬멧 코모님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자, <웃음> 그요 자, 오늘 <웃음> 오메킴과 헤메콜먼의 컨디셔닝 대결 세 종목으로 진행할 거고요. 정말! 최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죄송하지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메 네. 세 종목인데 네. 네가 두 종목이 이기면 끝이야. 네, 그렇죠. 만약에 지잖아? 네. 헤메콜먼님은 그냥 철큰노 가시면 돼. 네. 너는 컨디션이 남아서 형이랑 밀기 열번할 건데 <웃음> 총체라고는 만땅이거든. 아, 리조이 자, 일단 로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워낙 유명한 운동이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진짜 오랜만에 해봤던 그 달리기. 달리기요? 어, 달리기? 아, 달리기요. 아. 달리기 저기 아. 있는 무동력 트레드밀러에서 아. 200m 세팅을 해서 네. 어, 기록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어, 이것을, 어, 이름하여 닭싸움. 두 분께서 닭싸움을 하셔서 이긴 사람이 어, 내가 먼저 할 거다? 아니면 니가 먼저 하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아 자, 고! 오메야오메야너 <웃음> 이겨야 돼. 오메야 <웃음> 그렇지. 좋아, 좋아. 지금 니네 공격해야 돼. 니 <웃음> 네, 나래로. <웃음> 예서네 <웃음> 예사네. <회사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리치가 너무 길어요. 리치가. <웃음> 자, 일단 m 콤면 님이 이, 승리하셨고요. 네. 로프 먼저 할까요? 아, 로프.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로프. 네. 1분 안에 누가 가장 큰 파동으로 많이 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이 할수는 있지만 제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힘 있게 하시면 저게 소리가 나면서 카운트를 제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신다고 자잘하게 하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 1차 시도입니다. 시작! 이겼어! 이겼어! 야 10초! 10초! 야 좋아! 야! 힘좋다 이거 니가 요리한 게임이야! 그렇지! 이러니까 유지합시다! 20초! 20초 됐다! 이대로 유지해야 돼! 아 이대로 유지해야 돼! 유지해!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유지해야 돼! 좋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3 3삼십5십오초 아, 때까지 유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섰트 가야 돼5아오 초까지 나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지안 지금 지금 지금 지고안안 지금 지금 지안 지금 지 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안 지금 지금 지지 선생님 단계 어르지 위로 아래가가 10초! 야 10초! 야 내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좀더집중게야 진짜 안 되잖아 끝! 아... 자 오메킴의 개수는 몇 개죠? 70개, 70개. 오케이 과연 오메킴님의 70개를 이겼을지 응. 자 헬메이크로몬님의 개수는 뒷자리부터 얘기해주세요 일자리가 뭐죠? 어이 동급이면 리메치. 아내이너자 그러면은 10의 자리는 몇 자리죠? 육입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자 어, 어쨌든 어 오케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로프 에말콤한데 우리 오메킴 오메킴 승리! <웃음> 자 오메킴님.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무엇으로 하세요? 아 제가 저만는거예요네부해 저만 주세요. 데드리프트는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데드리프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셋, 좋습니다. 넷. 자, 1분짜리예요. 잘하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추 다니기는 망해져. 열셋, 이추인데요?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굽고 있어, 열일곱, 굽어요, 굽어요, 열일곱, 굽어, 아니, 굽는다고. 아, 자, 셋, 아, 이육 10초 남았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이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자, 십초 남았어 네 전화자 자, 좀만 더 아, 대게 먼저 아, 대게 먼저 하나 둘 오케이! 우리 헬멧님의 데드리프트 40kg 1분 횟수는 서른 세개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 데드리프든 24개로 헬멧님 승리! 아니, 진짜 잘하신 건데. 자, 일단, 그래서 1대1! 무의료 좋아! 동샷! 승리 징진합니다. 1대1로 마지막 종목 남겼습니다. 200m 달리기인데. 자, 여기서 정말 오메이의 생사가 걸려있죠? 네. 너 진짜 끝나면 컨디셔닝 10번 밀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종목은 드디어 200m 전력 질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기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갈까요? 바로?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연속도 느껴야 돼요 좋습니다 오잘찍고 있다 80 90오미야 이거 5 0에 가자 내가 최선을 해야돼140 200m가 길어요 150m 180, 20m 넘었다 자 이제 마지막 10m. 어. 오케이 51초. <웃음> 할게요. 네. 뭐야 뭐야. 다시 다시. 어, 60m 돌파. 70m. 160. 어 좋아요. 170. 180. <웃음> 90. 200m 45초. 해멧 <웃음> 군모님의 1차 시도는 200m 45초 되겠습니다. 와 6초 더 빨랐어요. <웃음> 아 힘들어. 어. <웃음> 울어? 난 자신이 왜 울어? <웃음> 자신 이 없어요. 아잘살 <웃음> <웃음> 준비되시면 바로 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60m 돌파. 70m. 80m. 90m. 자, 100m 받았습니다. 자, 본인의 페이스를 날리고 있는데, 아, 지금 좋아요. 이제부터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최대 다해서 뛰고 있다는 거. 자, 30m. 야. 어, 뭐야? 세계로. 20m. 야. 10m. 아, 1m. 42초 기록. 단적 성공입니다 야. 45초를 목표로 잡았던 오메는 이제 42초를 목표로 뛰어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쭉쭉 밀어주세요. 10m. 20m. 빨리 올라왔다 빨리 올려야 돼. 90m. 어, 100m. 아, 1 0 m 1 0 0할 20m. 고마 아, 네. 아, 아, 140. 어, 아, 아, 괜 이렇게. 20m. 30m. 아, 이거 끝내. 20m. 끝내. 계속 뛰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200m. 58초로 2차 기록은 더 밀었습니다. 일단은 박수. 와. 자. 마을 한가움의김의두 달간의 다이어트 여정. 제 3주차 첫 트레이닝. 첫 게스트 콜라보레이션. 네. 오늘 결과는. 안타깝게도 2대1로 헬멧 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헬멧 컬모님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 네. 자 어떠셨어요? 아 이분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먹는 것만 조절하면? 아 먹는 것만 조절하면? 어 그리고 근데 힘이 좀세신것 같아요 힘이? 어 진지적으로. 3주밖에 안됐다 그랬는데 아까 대주도 막 빨리 하시고 로프도 엄청 많이 튼 거시고 자 그리고 오늘 오메 김은 컨디셔닝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h -huh. Rithy, really, I've never been better. <laughs> legacy, this is forever Rithy, really, I've never been better. <laughs> legacy, this is forever <laughs> Rithy, really, I've never been better. The legacy, live on forever. Yo. Remember the legend and know that he never surrendered because this is forever, forever. Uh -huh. Uh -huh.